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근데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아까 앞에 국민은행 쪽 데이터를 그캡처받아올 때, 또 줌잇 관련해가지고 <웃음> 질문들이 또 나와서, 참,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이 와야 되는데, 일단 뭐, 기왕 온라인으로 촬영하는 거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솔직히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줌잇을 하려고 하는데, 주미스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 가지고 아, 참 매번 강의하면서 네. 힘들긴 하지만 어떡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한번 다시 한번 해 드려야죠. 그죠? 어, 일단은 빨리 어, 주미스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음. 그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일단 여러분들 저기 뭐죠 어 주민 어, 참 주민 원래 이제 저랑 수업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들은 usb 그죠 어, 제가 usb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파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usb 를드리거나 파일을 복사를 해드린데 보통 자료를 복사를 해드리면 자료를 복사를 해드리면 뭐 음 드리는 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업 내, 내용에 따라가지고요. 차이가 나는데 제가 드린 자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0-1번 화면 낙서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어떤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화면 낙서 프로그램 이 낙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줌잇 이라고 하는 음 폴더가 하나 보입니다. 폴더 이 주미시라는 폴더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복사 보이시나요 여러분 복사 그 다음에 여기 바탕화면에다 가 어떻게 해요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주미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요 준비 폴더 자 보이죠 그러면 요 주미 폴더를 더블 클릭 하게 되면 파일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파일 두 개. 자 파일 두 개가 보이시죠, 그죠? 네, 파일 두 개가요. 자, 이 파일 두 개가 보이면 여기서 이주잇을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면 뭔가 설치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그리 동의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옵션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음.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 쇼어트레이 아이콘과 런주및웬 윈도우 스타트 라는게 있는데 쇼어트레이 아이콘은 보통 체크가 되어 있지만 이게 런주및웬 윈도우 스타트 라고 하는 이 박스는 체크가 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꼭 여기를 체크하고 OK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어, 저 부분이 이제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자동으로 주미이 실행되는 건데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게 설치만 하고 금방 말씀드린 저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시다 보게 되니까 안 하다 보게 되니까 컴퓨터가 컴퓨터 끄딱해지면 또 안되는 거예요. 주미 씨. <웃음> 그래서 쓰는 걸 포기하신 분들이 꽤 많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음, 또 음, 자료죠. 그죠? 네, 제가 드린 여기 한 낙서 프로그램은 주잇과 케이스크림 펜 설치 및 사용법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주미 케이스 크림펜, 판서펜 세 가지 다 그런 이렇게 지금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사용법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면 PDF 파일로 이렇게 제가 그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법이 있는데 여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줌미 기능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보이시는 이 페이지를 펼쳐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아까처럼 줌미시 설치가 되었죠. 음, 설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있어요? 컨트롤 2를 누르면 주민실이 실행됩니다. 라고 되어있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컨트롤 2를 누르고 화면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취소는 e s c 에 ESC 나가기 ESC 보이시죠? ESC 그리고 다시 주민실 실행하려면 컨트롤 2 음, 예, 컨트롤 1을 누르면, 이렇게줌미스시할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1번,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 네, 원. 이거 뭐냐, 그러면, 줌미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게 되면 이쁘지가 않잖아요, 원이. 근데, 탭키, 보이시죠? 탭? 음. 요, 여러분,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T, A, B, 이렇게 화살표 좌우로 되어 있는 키가 보일 거예요. 탭키라고 하죠? 걔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쭉 움직이면, 요렇게. 아. 탭키 누르고 쭉 그리면 어, 이렇게 깔끔한 원이 그려집니다. 아, 지금 줌미 설명하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나는 줌 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 이줌미 설명하는 부분 넘겨버리세요. 여러분 넘겨버리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어, 사각형 그리는 거죠. 두 번째예요. 어, 두 번째 사각형 사각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똑같은 같은 방법으로 그리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직선은 시프트라되어 있죠, 그죠? 시프트 네,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깔끔한 선이 그려집니다. 자, 화살표는 그 시프트와 컨트롤 키를 플러스 돼 있죠. 즉, 시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쿡 찍고 움직이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선을 굵게 하고 선을 얇게 하는 모양이죠, 그죠? 네. 선을 굵게, 선을 얇게인데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 거기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컨트롤, CTRL이라고 컨트롤 키 있죠, 그죠? 그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우 버튼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는 스크롤 키가 있어요. 그걸 휠이라고 하든 휠 키, 우리 마우스에서 휠 키라고 하는데 그걸 뚝 그걸 위로 쭉 올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 여러분 이렇게 굵어지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굵게 그릴 수 있고요. 컨트롤 키를 그,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떼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 키를 떼고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휠을 아래로 쭉 내리면 가느다르게 내가 원하는 어, 굵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보시는 선 굵게, 선 얇게라는 의미예요. 색깔은 뭐 간단하죠.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은 영어로 블루. 그래서 B 한번 툭 누르고 그리면 파란색깔. 오렌지는 O. 그 다음에 녹색은 G. 그지, 그린 그 그죠? 그 다음에 레드는 R. 그 다음에 옐로우는 그죠? 노란색은 Y. 그 다음에 핑크는 P.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되돌리기는 뭐냐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다보면 1, 2, 3, 이렇게 사 했는데 실수했어. 그럼 어떻게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 이렇게 한 단계씩 내가 작업한 거를 어 되돌려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주의기는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콘, 컨트롤 2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나가면은, 나가는 면은나가 거는 이에서지키해요 근데 다시 실행하려면 또 컨트롤 2를 또 눌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컨트롤 1를 눌러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화면만 지저분해지우야될것 같아. 그냥 화면만 지우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레이저 2를 누르면 그냥 화면만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거죠. 다시 컨트롤 1를안 눌러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레이저. 화면만 지우는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텍스트 쓰기는 T를 누르 입력하면 텍스트를 쓸수 있는데 이건 한글이 안 되고 영어만 돼서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글이 안 되는 관계상 한글이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영어밖에 안 되니까 굳이 크게 쓸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아까 우리 이제 거기 국민행 가면서 해서 화면 하면 복사. 내가 이렇게 컨트롤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 화면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컨트롤 C를 누르면 된다고요. 컨트롤 C를 탁 누르고 ESC키 누르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화면에 가서요. 가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이 그대로 어 복사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캡처 프로그램을 캡처가 안되는데 이줌 밑을 이용하시면 줌 밑에 있는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어 국민은행 쪽에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올수 있다는 라거 어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린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외 부수적으로 자그것 부수로 어 화이트보드와 블랙 보드 기능이 있어요 w 키를 누르면 그냥 화이트 보드로 갑니다. 이렇게 화이트 보드. 화면에서 빈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 를 누르면 블랙 보드가 돼서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프리하게 브리핑을 하려면 이런 경우도 많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이트 보드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 대한민국 지도 그리고 개발 우리 국토종합계획 개발 상황들막그리고할때뭐 이렇게 그림 그려서 브리핑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브리핑 하시면은 고객들한테 아주 적절하게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 이 제가 드린 자료가 없는 경우겠죠. 그죠? 아, 그, 그 설명부터 하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버렸네요. 자, 제가 드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제가 드린 자료가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에 는 다운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운받는 방법 자 요주잇이란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위에 주소창 보이세요 주소창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주소창 보이세요 어 이런 거 보지만 저는 만화를 아주 좋아해 가지고 <웃음> 그래 보는 거니까 <웃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자 <웃음> 자, 여기 주소창에다가 bit.ly 그 다음에 슬래시 bestpc1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주소창에 대 쓰는 거예요 bit lly 비틀리라는 사이트인데 그리고 베스트 pc, best pc 1 이렇게 입력하시고 입력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면 엔터를 입력하면요. 요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자료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줘요.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어, 여기 어, 1번 해가지고 보이세요. 1번. 여기서 뭐가 되냐면 프리젠테이션에서 프로그램명 주밋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사이트 주소가 짠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나 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요렇게 사이트 가는 주소가 나오고요. 이 주소를 클릭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는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보이나 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주밋이라고 하는 버튼이 딱 보여요. 자 어렵지 않죠? 그죠? bit.ly bestpc1을 입력하면 요 사이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주및 주소 클릭해서 요거 아래쪽에 있는 또는 위쪽으로 나올 거예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나와요. 아래쪽에 얘를 클릭하면 요 다운받는 사이트를 이동시켜준다고. 원래는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서 제가 좀더 접속하기 쉽도록 요렇게 리스트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럼 요걸 클릭하면 다운이 되고요. 네. 그러면 왼쪽 하단에 자 크롬을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그리고 저랑 수업할땐 항상 얘기하지만 크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지 마세요 자 크롬으로 하면 왼쪽 하단에 다운이 되고 얘를 어떻게 해요? 지금 압축된 파일이에요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폴더 열기 폴더 열기 자 여기 화살표 클릭해서 폴더 열기 에 폴더 열기 폴더 열기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다운받아지는 압축된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줌 이세, 압축풀기 또는 어, 압축풀기를 클릭한 다음에 압축을 풀게 되면 자, 줌이시라고 하는 폴더가 생,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여기 압축 파일이 그죠? 압축 압축된 파일이고 이렇게 폴더가 발도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파일 두개 있죠? 아까 기억나시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어그리 독기 눌러 설치하신 다음에 런 윈도우즈 웬 스타트 주밋을 체크하시고 런 주밋 웬 윈도우 스타트 체크하시고 오케이 누르고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요거를 쓰실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밋을 어어 거기 잘 활용하셔가지고 써먹으시면 됩니다. 연습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하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어디요 디비 랜드 아시죠 그죠 네,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영상이 음 영상 중에서 이렇게 이제 줌이 설치 방법도 있고 그죠 그 옆에 줌이 사용법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네, 설치 방법과 사용법이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또한번더 더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제 채널에 좀어 자주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주이또 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 되겠죠? 네 나가셔도 되겠죠? 자자 자, 그러면 어 진도를 계속 나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국민은행 데이터를 봤고요. 또 이제 어 네모라고 하는 또상권 분석 사이트가 있어요. 상권분석 사이트인데, 이게 네모라고 하는, 네모, 네모, 네모 상권분석인데, 이 제목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알기 쉽게 하는 게 제목을 적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상권분석 내용에 대한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어, 새 채널, 여기 네이버에서나, 아니면 구글에서나, 여러분들이 네모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네모. 자, 네모라고 검색하시면, 네모라고 하는 상가관련되 있는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여기서 네모를 클릭하면 자요창권 상가 관리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동을 아까 우리가 종로 삼가역이었죠? 지금 하는 대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종로 삼가역 쪽으로 갈게요 자 자, 종로 삼가역 쪽으로 왔습니다. 홍재역 모학재역 어라? 어디지? 아 여기구나 자, 종로 삼가역 쪽까지 네온것 같은데 종강역 여기죠? 네 자 그러면 이쪽 역으로 왔죠,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 왼쪽에 보면은요, 왼쪽에 보면 여기 어이 사업자 수, 그다음에 건당 매 결제 금액, 시간 매출 금액 이런 부분들이 쭉 상권 분석하는 데이터가 이왼쪽에 메뉴에 쭉 보여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유동인구 한번 볼게요, 유동인구. 우리 아 지금까지 유동인구를 한 번도 안 봤네, 그죠? 한번 눌러 볼게. 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유동인구가, 전체 인구가 지금 현재 최근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어, 인,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요렇게 제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된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 위쪽이 그나마 조금 더 더, 어, 좀 적게 움직이는 얘기네요. 그죠? 렇 마이너스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요. 음, 인구들이, 그죠? 아무래도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 작년도 데이터 살짝 한번 볼까요? 작년도 데이터? 작년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어 인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상태를 보게 되면, 가능하면은, 어, 이 위, 1번 출구 이쪽보다는 아래쪽이 훨씬 더더 유동 인구가 많네. 그죠? 음, 유동 인구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유동 인구 데이터를 요렇게 한 번쯤은, 어, 데이터를 보고, 어,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캡쳐해야죠, 여러분. 캡쳐. 캡처. 그죠? 캡쳐해서, 어, 유동인구 데이터가 유동인구도 상당히 여기가 많이 좋아야 했는데, 지금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안,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얘도 지금 캡 어, 국민은행 데이터 없어야 되겠다. 자, 캡쳐, 새 캡쳐 해볼게요. 자, 프린트 스린 눌러서. 자. 이거를 캡처를 받아가면 되겠죠? 네,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네모 상권 분석 이렇게하기보다는 유동 인구 분석 이렇게 넣어서 분석하는 게낫겠네 그죠? 여러분, 네, 대두리 그려주고 두께 조금 진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유동 인구 분석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유동 인구 데이터도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구수라도 주고 있고 있는데, 자, 매출을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업종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시간 매출에서 아마, 음, 잠깐만요. 건당 매출, 총 매출인데, 아마 여기, 아, 여기 있네. 총 매출에서 보시면, 여기 대분류 전체 보이세요? 외식업, 서비스업 쪽이 있는데, 외식업에, 그다음에 카페가 커피 음료 여기 있네 그죠 커피 음료를 선택하면 커피 음료의 매출액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뭐 1년 전 대비해서 뭐매출액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는 지금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요지역이죠 요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간지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해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매출액들이 좋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빠졌다는 사실들을요.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캡처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보다 상권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국민은행 데이터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 하나의 별어 조건이 되겠죠. 시간대 매출도 마찬가지고 요일별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어 그래도 뭐 상권정보 시스템이나 국민은행 쪽보다는 조금 뭐. 어, 그, 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매출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역시가 매출에, 그 다음에 발달상권이라든지 전체 매그 색깔, 색깔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색깔이요. 보시면 골목상권. 여기는 골목상권이라는 표시죠. 그죠? 이 갖다 대면, 시간대별이니까 시간대별 매출액들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간대별 매출액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어쨌든 브리핑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브리핑하시고 또이 화면을 어떻게 하자고요? 캡처를 해가지고 쓸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쓰시게 되면 브리핑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음 가끔 할 수가 있으면 할수 있으면 요런 것도 괜찮아요 구글 구글에서 구글에서 어 롯데리아 잠깐 볼게요 롯데리아 만약에 어디를 해볼까 요 종각점 해야 되나 요 종로 3가 점이 있을까요 종로 3가 점이 있나 볼게요 롯데리 아 종각 역점이 있네요 그죠 롯데리아 어, 종각역점이 있어요. 자, 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롯데리아 종각역점.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롯데리아 종각역점을 검색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대부분 어, 여러분들 형태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 롯데리아 종각역점을 검색하게 되면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밑로 지금 여러분도 화면에서 요 검색하고 아래쪽에 지금 쭉 내려 보시는 게 이렇게요. 해 내려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요렇게 어 시간대별 매출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기 시간대라 매출액이 아니라 인기 시간대 나와. 이게 뭐냐면 오늘 수요일인데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요. 클릭해서 만약에 내가 일요일 볼게요. 일요일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지금 방문한다는 얘기고요. 시간대가 그리고 한 30분 정도 머무르고 간대요. 여기 꾸준하게 방문하네요. 그리고 토요일은 어 토요일은 엄청 많이 방문하네요. 일요일보다 지금 현재 토요일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방문을 한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볼까요? 월요일은 지금 이제 특정 시간, 점심 때하고 저녁 쪽에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지금 뭐냐면, 이게, 음, 핸드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장소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가를 가지고, 가지고 요 그래프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오전 오전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안하고 오후 시간대 사람들이 마음으로 방문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프리하다 라는 거죠 월요일은 그러면 화요일도 비슷하고 수요일도 비슷하고 어, 목요일도 비슷하고 어 금요일은 지금 현재 어때요? 저녁 시간대 방문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늘어났고 토요일날 어때요? 토요일은 최대 피크죠 그죠? 어, 토요일은 완전 피크에요 그죠? 어, 최대 피크고 일요일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죠? 부드럽게 지금 회사들이 어, 유학게 옵니다 일정하게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장사가 잘 되는가 안되는걸 알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데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이 데이터랑 자 일단 이 데이터 토요일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토요일 데이터 기준 해가지고 일단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할, 이거는 어, 프랜차이즈 업종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데이터들고요 그리고 구글에 이 업소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장히 많아요, 여러분이니까 어, 이 데이터는 있으면 써먹으란 얘기시고요. 없으면 굳이 어, 이 데이터를 쓰려고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 있으면 써먹으시면 좋, 좋겠죠. 이거를 일단 캡처를 해가지고 보이세요, 여러분? 캡처를 해서 만약에 다시 캡처할게요. 캡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걸 캡처를 해서 일단은 아이고 자, 그래서 이거를 방문자 수 비교 상권 분석에서 상권 분석에서 네 방문자 비교 이렇게 방문자 어 비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가장 방문하지 않는 곳한번 볼게요. 제가 대전 한밭 대점에 에 이화수 육개장을 봤거든요. 어, 이화수 육개장 한밭점에서 이제 그렇죠? 이걸 봤는데 여기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어, 음. 보이시죠? 자, 그렇죠? 저 목요일이에요. 저 금요일이에요. 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웃음>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거 수요일이 그나마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데이터가 데이터만 보더라도 차이가 확 나지 않나요 그죠? 요런거 만약에 뭐 활용할 것 같으면 활용하실 것 같으면 요런 데이터도 캡처를 해가지고 타 업종이랑 그죠? 어, 타 업종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비교를 하면서 어 고객한테 보여주면 좋겠죠 아니면 월요일부터 음, 일요일까지 데이터를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 많이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하는 것도 음, 나름, 나름대로 굉장히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쓰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굳이 필요 없는데요 자 필요하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기본 상권 분석 데이터를 집어넣는 쪽까지 쭉 한번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제 이 앞에부터 이제서 향거를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제 마지막에는 상권 평가도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는 상권 평가인데 조금 뭐 쓸만한 상권 평가 데이터가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걸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걸로 하나 해서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상권 평가 이제 상권 뭐 투자 평가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요. 네. 때는 스마트폰 활용연구소 이렇게 해서 넣어주 되겠죠 투자 평가에서 평가 기준하고 정해주면 되는데 그래픽이나 차트는 뭐 굳이 이렇게 내서 없네요 일단은 날리고요 날리고 이런 데이터로 넣으면 표로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가 제가 하는 방식은 아니니까 이렇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남았네요. 이제 상권 평가에서 이제 투자 이제 상권 분석, 예 네. 결론 해가지고 상권 이 상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 지난번처럼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별점 넣고 또 해야 되,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점수도 집어넣고, 집어넣고, 여러분. 어 도형 채우기 없애고 그죠 윤곽선을 좀 만들어서 어, 윤곽선 두께를 좀 줄까요 두께를 조금 주고요 여기다가 뭐 투자 적합이라든지 그죠 어, 투자 적합이라든지 뭐 부적합이라든지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되겠죠 네 투자 부적합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적합이다 표현을 해볼까요 한번 맨날 적합만 하니까 당분간은 도자 부적합이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유는 여기서 해서 한 2.0 정도 된다. 표현 하면 되겠네요. 별표, 별표를 보자. 별표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2.5 할까요? 자, 그러면 하나, 이게, 어, 도형 채우기가 없음 이렇게 하고 윤곽선을 그려서 두께를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하나 둘셋넷 5점 만점에서 5점 만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2.5점이다 반이다 그죠 네 5점 만점에서 2.5점 그러면 두개두개 두개 반이니까 두 개의 도형을 노란색으로 채우고 그죠 채우고 반만 채우면 되잖아 반만 채울게요 반 네, 자. 2.5점이니까 2.5점이니까 반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도형에서 자유곡선이 어딨노? 자유곡선 여기 있다. 그래서 자 하나 둘딴딴 딴. 됐죠? 조금 그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네. 정중앙에 잘 맞춰서 됐죠? 딱 정확하게. 그럼 여기다가 또 노란색 채우고 얘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네. 50%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상권분석 결론에서 2.5점으로 들어갔네. 그죠? 2.5점 들어갔고, 이제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야 되겠죠? 그죠?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해서 표에서 보자. 아니면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갖고 올까요? 우리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일단 갖고 오는 걸 하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만드는 데도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서. 요거 였나요 아닌데 어디 죠 결론 어? 결론을 여기서 안 만들었나요 음 그때 마지막 결론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결론 부분이 어디 갔지 음, 제 자료에 없네요 이런 <웃음>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갖고 올게요 다른 자료에서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을, 결론, 결론, 결론, 결론 세양, 정이 있다. 제일 마지막 결론, 자료 갖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 일단,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니까, 자, 여기서 요거 갖고 오면 되겠죠. 투자 결론. 그럼 요거랑, 하나, 그 다음에 투자 목적, 해서, 콘솔을, 투자 결론만 갖고 올게요. 네, 결론만, 네.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가지고 넣고요. 다음에 좀 내려놓고요. 나름. 그러면 어떻게 요 얘를 좀당겨서 이걸 그거 해야 되겠네요. 그룹으로 묶을게요. 그룹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같이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네. 이때 맞추면 되겠죠? 네, 맞추고, 네. 잘 됐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늘려가지고,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료를 만들었던 거지만은 형태는 비슷해요, 여러분. 그니까, 러 요렇게 상권 분석 결론을 이제 뭡니까? 차트 만들고 내용 만들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투자가 적합한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거, 이 데이터는 당연하게 좀 제가 지난번에 울산 쪽 데이터를 분석한 거라서 그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목적, 이제 투자 어, 부족합 이유, 그죠? 이건 부족합 이유가 되겠죠? 이유 해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를 쭉 적어주면 되겠죠? 네, 적어주면 되고. 교통여건이랑 중요한 한계, 거장한 발전 관리을쭉 보시고. 아니면 이거는 뭐 수익성 문제니까. 수익성 부분이 가장 크게 착용하겠죠. 뭐 수익성. 이런 거고, 이동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뭐 이런 쭉 보면 되겠지. 이 상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평가하는 데이터 값들이 틀려지겠죠. 그죠? 그럼 이게 5점 만점에서 교통 쪽은 뭐 4점 아주 좋았다. 주변 환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동 인구도 지금 확 줄였다. 그래서, 어, 부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적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상권 분석 결론을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제 해야 되는 게좀더 디자인에 대한, 어, 점검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음, 가, 이게, 저기 먼저 자료 출처들 쭉 정리해서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을 연락처나 이런 내용들 집어넣어서 이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어, 할텐데 또 하다보니 한 시간이 또다 돼가지고요. 어, 마지막 마무리 시간 조금 작을 거예요. 어, 시간이 좀 작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 지금 또쭉 하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어, 쉬었다가 하는 게 좋으니까 좀 쉬었다가 마지막 마무리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